모두들 터라입니다. 오! 슬렌던크 극장판 개봉일이 공개됐습니다. 야! 저 약간 불만이 있어요, 근데. 뭔데요? 이큰거 온다고 개기홍보를 많이 해놓고 7월 며칠 날, 24일인가에 저녁 7시에 티저가 떴죠. 엄청 큰거 온다고 뭔지는 안 알려주고 큰거 온다고만 해놓은 거예요. 티저가 이렇게 이렇게 떴어요. 린. 어. 옛날에 파로마 아시죠? 파로마하고 더났어 그러니까 뭐 이게 뭐지? 19초짜리를 보려고 내가 7시부터 6시부터 기다렸나? 야. 이 생각이 들었는데 보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작화, 어떤 네. 그 스타일, 에휴. 심장이 마운스에서 참을 수가 없었어. 에휴. 내가 진짜 바라던 느낌이다 이건. 그그그 그, 그 말이 딱 맞아요. 이 여기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 그 이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노우의 마음 속에서 애니메이션은 이거 단 하나인 거야. <웃음> 이게 첫 번째 애니메이션인 거야. 이거를 <웃음> 그 노래는 남아있는데. 그죠. 이게 너무너무 지금 여기 코트를... 아저씨들이 다막 미쳤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여기 <웃음> 지금 양세준 작가님 지금 막 비명 지르고 계시고 아니라고 지금 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이 작품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네.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윗세대까지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컨텐츠가 있다면 슬램덩크 드래곤볼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 컨텐츠가 12월 3일에 일본에서 개봉이 됩니다. <웃음> 영, 극장판으로 이런거 보면 영생하는 컨텐츠라는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약간 그 한국판 슬램넘크의 그 박상민씨의 노래와 그 오프닝 엔딩곡 네. 그거 어떤식으로 다시 듣고 싶네요 아 맞아요 그거 나오면 극장에서 나오면 진짜 음. 거기 있는 아저씨를 다 울거같아요 아, <웃음> 말하면서 그러니까. <웃음> 조용히 막 슬램넘크 보고 농구공산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저도 형이 딱그 세대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네. 네. 저희 형이 저한테 농구를 그래서 가르쳤었어요 아그 형님이 저랑 비슷한 연배시죠 네. 네네 그죠그죠 그죠, 그죠. 저랑 아홉 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농구하는 것에 대한 그 감각이랑 NBA 경기를 보는 것에 대한 감각 하... 그리고 슬램덩크를 읽는 것에 대한 감각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 강렬한 경험 중에 하나예요 가장 강렬한 경험이고 제가 진짜 부러워하는 분이 나왔네요 푸른 버들님께서 유명적인건 알지만 스토리는 모르는데 꼭 봐야겠습니다 하... 가장 부러운 분들이고요 좋습니다 자 슬램덩크 더 퍼스트 슬램덩크 극장판 12월 3 일본 개봉 기대하고 있고요 기다리겠습니다